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네 오늘 또 김현승 감독님 모시고 이어폰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웃음>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죠? 아... <웃음> 이어폰이니까. 왜 왜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어폰 예뭐 이어폰에 돈 쓰는 게 별로 네. 별로여서 예. 아 그럼 평소에 그런 이어폰 거의 안 쓰시나요? 아니 아니죠. 왔다갔다 갔다 할때 번들 이어폰? 아, 아 번들 이어폰. 음, 음, 음. 번들 이어폰 이외에 그런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웃음> 네, 앞으로 이어폰 리뷰는 다른 분을 <웃음> 모시는 걸로. <웃음> 아니 왜 아직 안 했어 이어폰을.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네.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프로듀서 DK 채널 처음 나갔을 때 그랬거든요. 네. 저도 번들 이어폰 말고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음. 이어폰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엔지니어시니까 네, 그 사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의 의견 솔직한 아. 의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음. 될수 있거든요 네 <웃음> <웃음> 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조정인데 <웃음> 네, 이어폰 예 네,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고가 제품들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면서 저는 결정하거든요. 헤드폰이라 그러면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헤드폰에 그런 공감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 어 일단 크니까. <웃음> 크니까. 어. 어. 네, 돈을 써도. 아 돈을 어. 써도 티가 어. 와, 와. 크잖아요. 어. 어. <웃음> 안돼 요새 이어폰들 진짜 잘 나와요. 음. 아 오늘 같이 리뷰할 제품은 네. 코드리스 아! 코드가 없어! 코드리스? 라이퍼 예. <웃음> 탭이라는 음. 회사에서 나온 이 탭이라는 이어폰인데 그래서 네. 이거 난리에요 아오케요 코드리스 이어폰 써보신 적은 있으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번들 말고 아무것도 안써보렇죠 예, 예. 핸드폰은 어떤거 쓰시죠? 아 V20이요 그래서 벵앤립슨 아! 아 예. 번들 이어폰의 네. 퀄리티도 어, 괜찮아요. 좋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이어폰을 어떻게 쓰냐면 네. 작업하고 네. 오늘 만약에 믹스한데 있잖아요 네. 믹스한 거를 핸드폰에서 넣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아 체크해 보고 네. 즐긴다기보다는 <웃음> 일이죠? 일의 연장으로 이어폰을 그렇습니다. 사용하시면 그거 되게 좋아요 응? 네? 믹스 체크 네. 에? 진짜로? 네할 네.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일단 이거 보시면 짜잔 진짜 코드 없이 그냥 되게 단순하고 네. 그 다음에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요 케이스 괜찮죠 네. 네. 디자인 디자인도 괜찮고 케이스가 이렇게 전혀 이렇게 뭐싼 티나고 음, 음, 이러지 않아요 음, 맞네요 네. 그리고 이게 라이퍼텍이 중국 회사인데 음, 중국에서도 지금 음, 굉장히 가성비 좋고 음, 이런 걸로 유명하고 그다음, 대륙의 시, 실수 이런 건가? 어 약간 대륙의 음, 실수 이런 음, 느낌인 음, 음, 거죠 이거를 그 프로듀서 TK 채널을 다른 주제로 네. 촬영을 하고 있다가 음. 갑자기 이제 이 회사에서 음. 어, 드디어 났습니다 하고 퀵으로 온 거예요 음. 그래서 퀵으로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보고 음. 저 그날 바로 음. 탔잖아요 진짜로 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바로 살려고 음. 공동구매 딱 오픈 하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그날 작업하고 있어 가지고 네. 어, 믹스 끝나고 구매해야지 그러고 딱 음. 들어가봤는데 품절 디케이 형한테 다급하게 이제 아 어, 이거 벌써 품절이네요 그랬더니 음. 그래서 예약판매 이렇게 좀 수량 음. 더 늘려서 한번더 한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디케이 음. 형이또야 열렸다 라고 했는데 음. 또 마침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아 녹음 끝나고 빨리 구매해야지 그러고 그러면 있었는데 시중에선 뭐, 못구하는거예요 이제 못사요 어... 어 이제 새로 이제 추가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살 수도 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TK형이 선물용으로 몇 개를 사 놓은게 있어가지고 아... 그가각 하나만 저한테 파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샀어요 또 들어.. 야 너는 그렇다고 두 번을 못사냐 그건 너무한거 아니냐? <웃음> 아니... 아이 코드리스가 주는 엄청난 편의성 있잖아요 음, 음,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음질적으로 뭔가 음질이 모르겠는데. 떨어지지 않나? 그렇겠죠 아무래도 블루투스니까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아예 코드리스에는 관심을 안 음, 갖고 있었거든요 음, 음. 이거를 딱 듣자마자 이 정도면 살만해 <웃음> 그러고서는 바로 음, 구입한 거예요 얼마였 가격은? 가격은 예약 판매 가격이 7 9 0 0 0원 네. 그 다음에, 음. 어, 예약 판매 이제 끝났으니까, 아, 이제 음. 정시가로 풀리면 아마 11만 얼마 정도 할 음. 거예요. 음.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만원? 음. 11만원이면. 1 <웃음> 1만원 <웃음> 어쨌든, 오늘 일단 한번 음,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를 L인데, 빨리 꽂아보세요. 네? 빨리. 왜? 오! 오! 한국어 나와? 그렇죠오오한국사람인거 <웃음> 같은데? 와한국국한국한국인성으로썼어죠뭐들어보실까요어한 나와? 한국어 나와? 한국어 어 나와? 한어어 나와? 한국어 나와? 한국어 나와? 한국와 한국어 어나 좋죠. 되게 자연스럽다. 예? 네? 괜찮죠.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믹스 체크할 때 되게 좋다고 음, 했던 음, 이유가 뭐냐면, 음, 음, 어 제가 모니터 스피커에서 음. 듣던 밸런스나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네.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음, 네, 그리고 뭔가 어 내가 믹스를 하다가 아 음, 저음에서 이렇게 뭐좀 해결이 안 되는데, 음, 아 내일 마저 하자. 그러고서는 음, 이거를 꽂으면서 음, 음, 확인해 보면서 저도 이제 집에 음, 가는데, 음, 음, 어 저역에서 해결이 안 됐던 그 부분이 음. 그렇게 그대로 들리는 거야. 아 해결이 안된 채로. 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어폰들 이렇게 듣다 보면 음. 사실 뭐 저에게 크게 뭐 재생이 안 된다거나 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믹스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음. 이어폰으로 들으면 아 이어폰으로 들으면 또 음. 괜찮네 하고 음. 넘어가는 음.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안 그래요. 아 그냥 다. 얘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게 만들어. <웃음> <웃음> 안 좋네 그러면 <웃음> 맞아 일하라고. <웃음> 어, 근데 이음 밸런스감이 되게 좋더라구요 그게.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어, 내가 실수한 부분은 실수했다고 들려주고 음, 어, 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음, 들려주는 기분, 그런 음, 느낌이 음, 있어요 기분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고음 역대도 그렇고 아 그리고 고음이 너무 세하지 않죠 예, 음.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장르 특성감 <웃음> 어, 고음, 고음, 고음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귀가프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드럼이나 이런 걸 되게 큰 볼륨의 작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 드럼 칠때막 신발 같은 거막 치다 보면 막 쎄하면 귀 엄청 네네. 피곤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고음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무서워. 요 <웃음> <웃음> 그러면 네네. 제가 요거를 한번 몇개더 들어보고 싶었던 게 형님을 일부러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믹스 체크하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음, 부분 중에 음, 하나는 밸런스고 음. 또 하나는 톤이 음, 음.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기타 녹음을 한다 음, 그러면 음, 음. 기타 톤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신경 썼던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네, 예. 근데 그게 오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예. 네, 보통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데서 음, 좀 다르게 들리는 경우 음, 되게 많잖아요. 음, 음.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음, 음. 제가 오늘 그래서 레퍼런스로 음. 좀 이것저것 들어보자. 음, 음, 음. 네. 아, 내가 작업한 걸 들어보면 되 어, 그쵸, 그쵸, 그쵸. 아,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다. 그러네. 그 뉘앙스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 어, 네. 그러네. 오, 신기한데? 예. 네. 가장 뭐, 좋아하는 기타 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요새 <웃음> 메탈도 안 들리는 <들으니까. 웃음> 뭐 있지? 파파로치 갑시다 파파로치 파파로치 같은 뮤지션이 되고 싶었는데 늦었어 <웃음> 이번 생은 글렀어 네, 많이 늦었어요 형님 <웃음> 아 근데 진짜 괜찮다 1 0분만 약하면 예, 붙었으니까 이거.. 이건 보여줄게? 아 이게 페어링 할때 네. 이렇게 아 하면 더블클릭하면 <웃음> 페어링이 되고 아 <웃음> 그 다음에 전화가 오거나 이랬을 때 누르면 전화할 수 있어요 아 이걸로? 네 마이크가 어디 있어? 요 안에 어딘가 있어요 오 어, 어, 그래? 아, 그 다음에 누르면 이제 플레이 하던 거 멈추기도 하고 음아 통화도 돼? 블루투스 요번에 다깨요아 그래? <웃음> 되게 편하겠다 엄청 편하죠 근데 네. 오늘도 형 제가 아까 전화 드렸을 음, 때 뭐? 그러니까 통화음질이 그렇게 좋지 아아 음. 그래서 아까 그랬구나네 그러니까 음. 제가 듣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음, 음.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불편해 음, 하는 음, 거 같긴 음, 하더라고요 음, 음, 음. 거리감이 있었어 조금 전화가 오면 네. 하늘을 빼서 <웃음> 마이크로 손질 이렇게 <웃음> 가까이 와나그생각하고 어, 뭐 이쪽은 좀... 들리고 여기 말하고 그런 거아니야 뭐 해봐야겠다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게 음. 케이스가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음, 음. 이렇게 크 하면 자석 살짝 하면 쇼. 어? 불 들어오죠? 불, 불 들어오죠 무슨 불이야 그거? 되게 불에 예민하시죠? <웃음> 이거 충전이 되고 있다 어? 그럼 얘는 어디서 전원을 고 얘는 이걸로 꽂으면 이게 이거 자체가 충전기여서 케이스이자 아 얘가? 아아 네. 아.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안써프돼 <웃음> <웃음> 아니, 2 1색인데 아, 저는 유선이 좋아요, 그래도. <웃음> <웃음> 사실 엔지니어들이 좀 선이 없으면 일단 불신하고 음. 보는. 생각했던 것보다 음질 좋은데요? 코드리스 이어폰들 몇개 음, 음. 있는데. 음. 그 그러니까 전에 이제 살짝 들어봤을 때는, 아, 뭐 그냥 결국엔 블루투스구나.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카오디오나 이런 데서 들어도 음, 음. 블루투스로 듣는 순간 음질이 되게 좀 음, 음, 음. 많이 저하되니까. 그래서 아예 맞아요.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가 음, 음, 음. 딱 들어봤는데 듣자마자. 아니 이 정도면 물론 이거보다 더 음질이 좋은 유선 이어폰들은 많이 있지만 음, 음. 어, 편의성 대비 아 이게 디자인이 이쁘다 누워서 들었을 때 이렇게 움직여도 선이 안 걸리적거리니까 어. 에이, 엄청 누워서 이어폰들은?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유튜브 동화 아 면이어폰을은 진짜 뭐? <웃음> 팔아프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언제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로 음, 컴퓨터. 아, 어. 앉아 있는 거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네. 형님한테 별로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그렇게 <웃음> 중요한지는 <웃음> 필요가 없네 <웃음> 아, 이게 네. 음악 듣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네. 뭐 즐기고 이런 거랑은 좀 틀려서 사실 집에서는 되게 싸구려 스피커로 음. 음악 듣거든요. 원래 저희 같은 직업 있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막 좋은 스피커가 좋은 이옆폰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벗어나면 술을 마시러 가도 음악 나오는데 싫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아정 하루 종일 음악 들었는데 <웃음> 그도 돈도 안 받고 <웃음> <웃음> 나한테 음악을 들려줄 거면 결제를 하란 말이야 <웃음> 아 형님한테 음악을 들려줄때 그러니까 그래. <웃음> 이게 무슨 법이야 <웃음> 무슨 논리야 <웃음> 어, 뭐, 아 근데 그, 술집같은데 가도 음. 어 진짜 음악 좀 줄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룸 어쿠스틱 어쿠스틱이 알려줄 수 있다 무슨 술집가서룸 어쿠스틱까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컨설팅 봤어요 아 그럼 우리가 사회부조봉자로 살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웃음> 지인들이랑 어디 네. 가자 그랬을 때 LP바 이런거 정말 싫어합니다 아 LP바 진짜 싫죠 <웃음> 될수 있는 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데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아니면 자연의 소리라고 물소리, 새소리 아, 계속... 계속...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술 먹고 끼고 다니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술을 좀당히 드시면 아, 되죠? 그래? <웃음> 우리처럼 먹으면 얘 아니어도 모든 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집에는 그래도 잘 간다는 거 그래 가야 될거 <웃음> 그래도 우리 나이가 <웃음> 제가 추천하기로는 약간 장르 음. 특성을 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아한다는 건 음, 음, 음. 대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 그렇겠다 좀 하이파이 해야 들을 때좀더 음. 재밌을 텐데 진짜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좀 플랫한 음, 면이 의미 없지 의미 않아서 음, 음.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 이제 괜찮았어요. 어 일반 대중이 들으셨을 때는 좀 심심할 수도 조금 심심하다고 음, 음, 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음, 음, 약간 장르 특성상 팝 음, 중에서도 음, 약간 음, 어쿠스틱한 음, 음악들 음, 음, 아니면 또 밴드 음악들 음, 이런 거 듣기도 괜찮고 음. 그다음에 메탈 메탈에 괜찮지 않습니까 <웃음> 네 좋아요. 좋죠. <웃음> 좋은 저요? 거 맞죠? 메탈 이어폰. <웃음> 네. 메탈 엔지니어가 추천하는 음. 메탈 이어폰. 아 망했어. <웃음> 근데 그렇게 좀 저음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공감해요. 이게 저음이 그렇게 막 빵빵하게 나오고 음, 이런 음, 스타일은 음, 아니어서 근데 네.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신나게 네. EDM 같은 거 좋아하시는 음, 음, 분들은 조금 음, 어, 심심하다고 음, 느껴질 수 음, 있는데 음, 아, 객관적이다 라고 할수 있는 음, <웃음> <웃음> 굉장히 음악이 객관적으로 들리네 음, 음, 그런 <웃음> 네.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랫하다고 들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11만원 네 11만원, 네. 11 11만원 어떻게 못썬데미 네? 못산데비고 이거 뭐 다시 풀리게야 풀리겠죠 원래 코드레스가 얼, 얼마 정도 하지? 약간 이 정도 음질이 나오려면 음. 저도 많이 경험 못했지만 음, 음. 한 20만원대, 20-30만원대는 투자해야 이 정도 음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음. 평양냉면 같은 느낌? 잘 만들어진 프랜차이즈 음. 평양냉면 같은 <웃음> 느낌? <웃음> 진짜 막 오래된 평양냉면집이 아니라 음. 어, 어? 이 정도면 되게 준수한? 음. 음. 프랜차이즈 평양냉면집 음. 같은 그런 음. 느낌 원래 형님 스튜디오에 또 놀러 가서 한번 찍을까 하다가 응. 메탈이 너무 응. <웃음> 어둡고 아, <웃음>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동선 얘기도 해서 <웃음> 촬영 <웃음> <웃음> 아, 사람들이 댓글로 아, 제발 조명 좀 치라고 <웃음> 그때 그날 조명 친거잖아요 어, 조명 춤지 혹시나 또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그래서 오늘은 저희 작업실 노역에우다메에에그에그그다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웃음>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종 <웃음> 나오겠습니다 좀 다양한 콘텐츠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뭐뭐왜 <웃음> 그렇게 불안해하시죠? 불안하지 그러네 <웃음> <웃음> 그날도 되게 즐거웠잖아요 당황스럽던 거지 즐거운 게 아니라 <웃음> 그 삶에 활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웃음> 예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기회 이런 것들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으로만 해도 <웃음> 스튜디오 세븐의 김현승 감독님과 라이퍼텍 탭이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일반 분들한테도 굉장히 뭐 추천드릴만 하지만 저희같은 직종을 가진 분들한테 또 굉장히 좀 추천드릴 만한 손쉽게 레퍼런스 하게 좀 들을 수 있는 좀 플랫한 이어폰 되게 오랜만에 듣는 그런 좀 플랫한 사운드인 것 같아서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판가가 워낙 잘 나와서. 예판가로 치면 싸냐? 엄청 싸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 가격을 음. 기꺼이 지불하나? 근데 제가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음. 이어폰을 음. 사실 이거 하면서 처음 막 사본 거거든요. 이 소리가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싼거 아니야? 라는 음.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 그건 일단 매니아적 음. 관점이 아닐까? 대중, 그래, 대중 관점 그러니까 저희 대중 관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예 에어팟 사는게 대중이라고 치면 네. 싸지 그럼 엄청 싸죠 그치 에어팟보다 네. 반값 밖에 안되니까 네, 훨씬 네. 싸지 그러니까 저도 탭이 딱 들어보자마자 아니 에어팟에 반값도 안되는데 네. 좋다라는 네. 느낌을 받으니까 네. 좀... 근데 T1을 사는게 대중이라면 비싸지 근데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네. 저는 지금 2019년 하반기에 나올 코드리스들의 네. 가격을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 중에 저렴하게 나올 물건들도 한 7만원 정도부터 시작할 걸로 봐요. 네. 왜냐하면 그 퀄컴칩 네. 새로 그 들어가고 음. 하는 것들 뭐 들어가고 네. 뭐 유닛이 어떻고 뭐 그래서 충전도 완전히 QCY 같이 싼거안 쓰고 네. 하면은 음. 2만원짜리가 음. 되게 독특했던 가격이었다고 봐요. 음. QCI T1이 음. 이어폰에 한 10만원 이내에서 음. 투자를 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투자는 아닌 음. 것 같아요. 또. 어, 누군가는 너의 이런 발언을 보고 네. 저런 브루주아를 보았나? 아.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상대적인 거니까. 네, 언제나 네. 그 가격은 상대적인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기꺼이 10만원 쓸수 있는 분. 그쵸, 그것밖에 낙이 없거든요. <웃음> 다른 데다가 돈을 진짜 안 써요. <웃음> 넌 그나마 담배는 피셨냐난 담배도 안 피워. 그래또 술도 안 드시죠? 어. 그래 진짜 이어폰만 사시는 거예요? 저는 100만원 써도 됩니다.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